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일본 스모 선수처럼 뚱뚱한 남자가 좋아 일본 스모 선수처럼 뚱뚱한 남자가 좋아. 일본 스모 선수처럼 뚱뚱한 남자가 좋아. 그럼 나도 오늘부터 다이어트 끝! 그럼 나도 오늘부터 다이어트 끝! 그럼 나도 오늘부터 다이어트 끝! 오늘부터 다이어트 끝. 좋아하다. 조-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뚱뚱하다. 뚱뚱하다 뚱뚱하다 뚱뚱하다 그럼 그-럼 그럼 부-터 부-터 부-터